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이번에 아티스트 빅리그에 네, 출전을 한 어, 가수 풍금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김풍금입니다. 어, 오늘 제가 어,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게 되면 혹시나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어, 선곡을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여기 연습하는 연습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 강아지 우리 <웃음> 이쁘니 뿌니, 뿌니하고 네 선곡을 할까 하는데 얘가 저랑 좀안 맞게 노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지금 큰일인데요 아 뿌냐 뿌냐 뿌니 이 뿌니 이와 여기 아빠 언니 노래 고르잖아 뿌니가 좀 골라줘봐 라봐 뭐냐 언니 간식 줄까 간식 줄까 씨알도 안맥게 그런 <웃음> 아무튼 너는 관심이 없어도 언니 노래를 골라야 되니까 너가 일단 듣고 네가 뛰어내리는 곡에 곡은 별로인 거야, 그지? 뿌니가 뛰어내리는 곡은 별로인 거야, 어? 뿌니야 한다 언니. 당돌하다, 당돌하다, 당돌하다, 당돌하다. 뿌니한테. 어? 어? 지금 냄새를 엄청 거리고 있어. 어, 안 됐어, 안 됐어. 좋아, 아직 괜찮아. 뭐야, 뒤로 숨고 싶은 노래라는 거야? 놀라운 <웃음> 보냐? 이노래는 안되겠어 이노래는 일단 뿌니가 잠을 자기 때문에 <웃음> 그리고 돌아도 보지 않느냐 라고 했는데 돌아있네 뿌니가 그, 그래서 어, 너 자, 자냐 이노래 들으면 잠이 오냐 안되겠다 그러 이노래는 패스 자 다음노래 아, 갈게요 다음노래 한다 뿌니야 다음노래 한다 한다 자 이제 뿌니가 저기 고장난 벽시계는 돌아 누운 관계로 눈을 감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라는 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 할게! 노란 샤스 이분말 없는 그 머리를 쳐박고 싶은 곡이구나 <웃음> 안되겠다 <웃음>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은희가 머리를 쳐받고 싶다는 <웃음> 의미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노래는 안되고 은희야! 언니 다음 노래 한다! 응? 귀, 귀 제끼고 잘 들으려고 귀 제끼고 하지? 언니 다음 노래 할게! 한다! 다음 노래는 어... 정통 트로트로 가겠어 칠주만 알아요. 콩, 따닥, 콩, 따닥, 콩, 따닥, 콩, 따닥. 우리 한다. 찬바람 부는 날도 꽃비 잡고 은희야 이 노래 싫어! 땀방울에 눈물 적신 인생에 없노 지금은 황혼길을 가고 있지만 사랑 있는 가로 어미오내꽃치피네이노래히히히었어이노래는 노래 우리 뿐이가 잠이 와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이 노래도 노란 히스의 사나이와 마찬가지로 히리를쳐히고 싶은 곡으로 자 다음 노래 은희야 전통 트로트까지 했는데도 너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어, 언니가, 음, 도대체 무슨 노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언니가 좋아하는, 어, 너 지금 내 얘기야 듣는 거야? 어. 다음 노래는 아주 신나는 노래를 하겠어. 언니가 좋아할지 모르겠다. 간다. 간다. 지금 벌써부터 등 돌리고 왔는가 역시 우리뿐인은 트로트 좋아요큰일이야 간다! 배디워라배디워라 아야 이 어서 가자 내디워라 간다 허이구구하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이 노래 차 노래가 장는도 소리 이들오은 소리 랑도 하고 어야차어이 노래는 안될거 같아요. 이이 노래는 안될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뿌리가 어, 몸이 굳는다 <웃음> 몸이 언다 어, 몸이 얼 정도로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노래는 안 되는 걸로 어, 이 노래는 안 될까요 과연 아 고민이네 큰일났네 뭘 해야 될까 언니야언니야 언니야. 어, 도대체 너의 반응을 봐서는 무슨 노래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언니가 너무 고민이 되는데 어 아무튼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걸로 결론, 결론이 날것 같습니다 어 우리 뿐이 지금 정말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어서 <웃음> 어, 지금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제 마음이 벼랑 끝에 몰려있네요 어, 무슨 노래를 선곡해야 될 것인가 음, 여러분 보시고 어, 많은 곡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우리 뿐이와 저는 분이 <웃음> 뿐이 자, 자 뿐이 자어안되는구나 우리 뿐이와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뿐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하자. 인사 한번 하자. 이리 와봐. 알죠? 우리 인사. 우리 인사, 인사하자. 인사한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